안녕하셨어라 이거 오늘은요 이거 풋마늘 김치를 좀 담으려고 준비했네요 이제 벌써 봄이 왔어요 풋마늘 김치 담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풋마늘은 내가 지금 따듬어 가지고 다시쳤어요 근데 씻칠때 이런 사이에 먼지가 앉아 있으니까 이런데 잘잘씻치셔야돼 그리고 이거 풋마늘 살 때는요 너무 큰 것보다 아, 이렇게 이 정도 잘 자란 것이 김치 담는 데도 좋더라고요 여기 썰어볼게요 먹기좋게 이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큰거는 조금 배를 이렇게 갈라줘야 돼 그러면 이 배에서 이렇게 잘 자란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잘 자란 게상게 좋다 이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썰었어요 넣고 양념을 해야지 여기는요 이제 나는 찹쌀풀을 안 넣고 이게 밥을 좀 갈아서 넣을 거예요 구태에 찹쌀 안 넣어도 돼요. 그리고 양파. 이, 그, 마늘은 국물잘안 나와요. 그래서 안 절구고 바로 하는데요. 배도 조금 넣고. 오늘은 요것만, 요것만 갈 거예요. 물 조금 붓고. 세컵 정도. 이렇게 갈았어요. 마늘 김치에는 이게 매실 잘안 넣거든요. 물 룰까봐. 근데 이건 마늘은 좀 이렇게 좀 질기니까 좀 연하라고 부드러우라고 매실을 좀 넣을 거예요. 이번에는. 한컵 정도 넣고. 액젓. 액젓을한컵반 넣을 거예요. 네. 고춧가루. 음. 이렇게 이게 렇 다섯 개 정도. 이뭐 만드는 거예요, 여러분들? 이게 김치라니까 풋마늘 김치. 끝난 거예요, 오늘. 응. 이거 이거는 음. 이런 거는 마늘도 안 들어가 이게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도 안 넣었어요. 눈매 와. 아, 눈매 와. 음. 아, 그래서 한번 내가 간좀 볼게요. 왜 눈이, 눈이 이렇게 맵지? 음. 비비니까 더 맵네. 음. 여기 좀 이게 이게 절거지지 않해가지고 여기 여기도 좀반컵 정도 더 넣어야 될것 같아. 합이 두 컵. 이렇게서 해 지금 바로 먹으면 좀 이게 마늘의 향이 좀 독하니까 조금 익은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다 끝났어, 랑. 이게 좀 이게 있어야지 숨이 저, 죽는데, 음, 이렇게 풋마늘 김치를 담았어라. 근데 여기에 배가 들어가고 해서 좀 이게 맛이 좀 단맛이 나면서 맛있네요. 이게 봄에는 이렇게 좀한 번쯤 풋마늘 김치 담아 먹는 것도 입맛 땡기고 좋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